바이유 지금 우리 학교는 홍보를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은 유튜브 촬영하러 왔어요 픽시드 이 19일에 미술 19일에 미술 미술 수업 뭐해? 요즘 스케치하고 있어요 진짜? 응. 완전 막 진짜 스케치를 하고 있어? 응. 틀 잡고 이렇게 그리는 거. 뭐 그랬는데? 샘플 이젤도 샀어요. 이젤 사젤 샀다고? 그럼 어제 화방 다니 왔어요. 왜? 물감 잘러 유화는 찍었어? 화방 가는 거. 아 그럼 미술 수업 한 것도 네. 찍을까요? 음. 이것도 맞아요. 이거 이모티콘도 써도 되는 거예요? 다들? 음. 내 폰에 있는 내 이모티콘이요? 응. 이제 이 안대를 착용하고 계시면 스텝을 음. 자리까지 안내 도와드릴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네. 이제 스텝이 이제 안대를 벗어주세요 할때 그때 벗어주시면 되세요. 네. 화이팅 음. 화이팅. 음. 안빠을거 같아? 일단 이혼하고. 응. 음. 음. 제가 지금 우리 학교는 에서 맡은 남은조 역할에 과몰입을 해서 과몰입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좀비들이 인간을 먹잖아요 그럼 맛있지 않을까 싶어서 야, 지야 오다 주웠다 <웃음> 이게 뭐야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됐다. 수고하셨다>. <웃음> 축하합니다 <목소년> <우산상 사람을 목소년>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이거 신고 대학생을 할게요 <목소년> 너무 귀엽다 지우 <목소년> 생각하면서 진짜 귀엽다 귀엽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신겠습니다 양말 병아리 같아 병아리요? 어, 진짜 음. 병아리. 너무 예뻐. 너무너무 너무 귀여워. 제가 좋아하는 사진 촬영을 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끝인가요? <웃음> BH 화이팅! <웃음> 박쥬 화이팅! 스무사로 이팅 피카츄 때 줌으로 한번 하고 떨리네요 근데 제가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올까 봐 그게 걱정, 걱정이죠 걱정 그래서 어제 막 언니, 오빠들끼리 하다가 우는 거 아니냐고 맞아, 어제 그랬다가 <웃음> 어. 네, 맞아요 지금 우는 거 아니야? <웃음> 네, 몰라요. 동료랑. 모르겠어요. 리브타이즈에 지역 광고 사인스테이 올라가요? 어머 어머 아, 사인스테이오. 1분 남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저희 시간 돼가지고 이제 배우님 인사드리고 인터뷰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재미있게 밸런스 게임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리지 두개어요이요 아, 오거이 그걸 봤어요! 재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에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탈락했어요. <웃음> 아 재밌네 이거. 그쵸. 잘 만들었어. 참가 참가. 네. 짜증끼리 했더라고 요 넷플릭스에서. 최고가 되어라. <웃음> 길이 멀잖아. <멀다>. 넌천원히 <웃음> <멀다 차원차> 올라가라. 오와 <웃음> 멋있다 멋있다. 오오오오오. 주유배 넷플릭스에서 붙지 많이 받으셨죠? 네, 되게 다양한 거 엄청 많았죠. 다 열어봤어요? 네 아, 거기 술장도 있던데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어요? 가족들이랑 딱 먹어봤어요 근데 불스땀 보이고 음, 또 선물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아. 거 <웃음> 어!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학교는, 아, 설날 윷놀이 세트. 신기하다. 이거 제 얼굴도 있어요. 음, 우와. 우와,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면은, 열면 인간 좀비. 아, 귀엽다. 사건 카드는 뭐지? 아, 약간 미션 이런 거구나. 한칸 뒤로 이동. 우와, 아이디어. 치킨이 먹고 싶다. 프링클 아니에요? <웃음> 우와. 이거 던지기 아까운 비주얼 아니에요? 어, 귀엽다. 네. <웃음> 가지고 와서 가족들이랑 하는 거 찍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웃음> 맨날 숙제 안 보내고. <웃음> 마리끌레르 3호로 네. 화보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 청산 역할의 윤찬영 배우님이랑 함께 찍어요 아니요 제가 저푸푸푸릇한 초록색이 윤찬영 배우님입니다 죄저저 t a 본다. 아 이걸 찍고 계세요? 응. 이거 확대됐어요 맞 확대샷 엄청 많 어... 이번 거는 금방했어 어. 왜니가다데 카메라가 좀 신경이 이다 그래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정산입니다. 지금 <웃음> 브이로그 많이 사랑해주세요. 음... 오늘은 마리 끌레르 화보 하러 왔습니다. 수감이 어떠세요? 어... 긴장돼요. 그리고 네. 오늘 날씨가 좋죠? 따뜻하죠. 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봄 날씨 같네요. 봄이 오나봐요. <웃음> 오늘 의상 컨셉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오늘 의상 컨셉은좀 엘리트 요산구 느낌? 음~~ 맞네. <웃음> <그치>? 엘리트들이네. <웃음> 어떻게 찍든 잘 나오네. 카메라 감독님께서 <웃음> 약간, 약간 이런 장면을 <웃음> 찍으면 잘 나오지 않을까? 어떤 거? 이렇게 오빠 찍고 있는 거를 화보로 찍으면 잘 나오지 않을까? <웃음> 페이버릿 물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개하했습니다 <웃음> 뿌링클이랑 뿌링뿌링 소스입니다. 이게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마리 끌레르 3호로 촬영을 끝냈습니다. 재밌었어요. <웃음> 정말 3호로 나오면은 다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 우리 학교는 또 꾸준히 사랑해 주세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안녕 감자 안녕 안녕 부잉 <웃음> 아 그렇게 잘하네 짠 <웃음> How are you?